근데 그 얘기 한적 있었어. 류진이는 리아가 뭐 보증서 달라고 하면 서줄 수도. 있다. 내가? 너 게... 그 특별해? 내가 얘기해줄게. 네, 알겠습니다. 보증은 네. 그 누구도 쓰는 게 아니에요.